오늘 몇 주지? 14주? 오늘은 임신 14주 1일째 되는 날이고요 이번 주에 14주에 접어들었네요 어느새 어, 12주 5일차인가 4일차부터 출혈이 나가지고 제가 꼼짝을 못하고 13주 내내 계속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있었다가 드디어 오랜만에 출근을 합니다 12주 때 출혈 났을 때 일주일간 안정 취하라고 해가지고 재택근무하면서 진짜 찐 안정을 취했고요. 이제는 출근을 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려 영하 10도인 날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 날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껴입었습니다. 회사 가는데 이거 슬리퍼 신고도 되나? 출근을 해볼까요? 어제 저녁에 영상을 찍었는데 숨이 안 됐네요 오디오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저는 요즘에 보통 한 10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잠을 많이 잡니다 근데 이렇게 밤에 잠을 많이 안 자면 낮에 졸려가지고 일을 못할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정도 밤에 잤기 때문에 그나마 낮시간에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무시간에. 아주 아주 간단한 만두전골 을 만들어보려고요. 비비고 갈비탕을 넣어줍니다. 만두는 비비고 만두 완교자도 아마 한 개인가 남았을 것 같아서. 재벌집 막내하는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멈추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멈췄냐고 안 봤냐고. 저일 거뭐 이럴 걸안 보기까 쉽지가 않다. 그 여보는 진짜 어떻게 멈췄냐고 다들 신기하더라고. 그뭐등 바로 보기 마련인데. 아 어제 안 봤다고? 여보 어제 안 봤다고 했잖아. 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 맞지? 진짜 간단하고 응. 오늘은 영하 10도로 떨어진 날 상암동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만 봐도 추운 게 느껴져요 날따. 중국 분이랑 다서니까 아침부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놓고 지금 지하철 타러 가는데 조금 지각할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다. 그냥 가자. Thank <laughs> you. 일산 최고의 맛집 퇴근을 못하남자 열일을 하고 있죠? 응. 삼치 반찬 <웃음> <웃음> 아, 그냥 줘둬보고 그 그래. 어, 배고파가지고 친구 너무 예뻐 이 쪽을 하고 치지 말고. 아, 안데 주는적과 인지적 과 쥐는 것인 쥐는 것과 쥐는 것과 쥐는 것과 쥐는 것과 쥐는 것과 쥐는 것과 쥐다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오늘 친정에 갈 거예요 오늘 남편이 저녁에 송년회가 있는데 친정 근처여가지고 제가 친정에 가서 놀고 있다가 남편 송년회가 끝나면 대리 기사를 해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여섯 살 우리 딸 한미는 이름이 한 사랑해 너날땐 다놓고고 아기들은 그러진 않잖아 어, 내가 치우면 되지 아, 아침에 내가 그거 치우면서 지하우스 먹거니요 5초 전이야, 들어가야돼 됐다! 본격 줄 서게 아, 와! 이만희, 그 어. 오, 대기번호 22번 됐어 양호한 거야, 이게? 몰라, 1시간 걸렸네 <목소리도> 진짜 많다 이거 드디어 먹는다, 드디어 나 오고, 싶었는거몰 랐어. 아, 어, 이거 먹고싶었 먹고 어? 엄청 비싸 네? 이거 근데먹가먹고싶 은, 거먹고싶 은, 거먹고싶 은, 거먹어싶니거샐러드 빵 잘라서 체크하더라구요 빵이 쫀득쫀득할 같아 진짜 맛 짭짤하겠는데? 맛있을 것 같아 맛 안녕하세요. 이 지금 아 <arth frag beans>